켈로이드는 절대 절대 사라지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설레임의 강정원장입니다. 여러분 켈로이드 흉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? 사실 켈로이드 흉터는 굉장히 흔한 흉터이거든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그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켈로이드 흉터가 가장 흔하게 생기는 걸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은 아무래도 여드름 때문에 생기거나 여성분들은 워낙 귀고리를 많이 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어싱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켈로이드 흉터는 얼굴에는 사실 좀덜 생기는 편이고 얼굴 이하 부분은 켈로이드 흉터가 생겨도 조금 더 심하게 생기는 편이거든요 또 이와 유사한 비디 흉터라는 것도 있어요 이 비디 흉터는 켈로이드 흉터처럼 보이긴 하긴 하지만 약 약간 양상이 달라요. 이 켈로이드 흉터 같은 경우에는 이 만져보면은 어떠냐면 겉이 약간 매끈매끈하면서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고 그리고 약간 좀 조직이 두드러지면서 딱딱한 편이에요.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비디 흉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고 약간 갈색 색소를 띠고 있는 반면에 좀 조직이 그렇게 딱딱한 하지 않는게 특징이에요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뭐두 개의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긴 하지만 색깔 이라든지 조직에 만져보고 약간 뺀질 뺀질한 느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켈로이드와 비대 흉터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냐면 켈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정이 이 상처가 난 부분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한 20배 정도의 콜라겐 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대 흉터 같은 경우는 정상조직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이게 켈로이드 흉터 같은 경우는 콜라겐이 많이 생성이 되니까 나의 상처 부분 이상으로 조직이 커지는 거고 비대흉터는 조금 밖에 더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가장 둘의 큰 차이는 뭐냐면 사이즈의 차이, 뭐 텍스처의 차이, 차이 뭐 색감의 차이 이런 것도 있지만 비대흉터는 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사라집니다. 하지만 켈로이드는 절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. 계속 몸에 남아서 사람들의 자존감도 떨어뜨리고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. 그리고 이 비대 흉터는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. 단지 보기가 싫다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. 근데 거기에 반해서 켈로이드는 어떠냐면 은이 흉터 부분이 가려워요. 가렵고 좀 약간 내가 컨디션 떨어지면 아프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화상을 입거나 그러신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좀 관절이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이제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생활에 불편함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켈로이드 흉터 같은 경우는 사실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켈로이드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맞죠 그쵸 근데 알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의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이 켈로이드 흉터는 유전성을 강하게 띄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인구의 한 15% 정도가 이 켈로이드 흉터를 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우리 엄마 아빠 세대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보다 는 어리시겠죠 <웃음> 를 보면은 불주사를 맞았어요 불주사를 맞아 가지고 보면 여기 보면 불사를 주 맞아서 큰 흉터가 생기시는 분도 있고 안 생기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흉터가 크게 생긴 사람들은 아 내가 켈로이드 소인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수술을 예정 중이거나 뭐 그러면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이 고려해서 수술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둘째를 출산할 때는 제왕 절개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켈로이드 소인이 없어요 켈로이드 소인이 없지만 근데 이 환부가 수술 환부가 벌어지게 되면 은이 켈로이드 흉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술 자국의 실밥을 제거하고 나서 그 뒤로 3m 의 스킨 테이프 있어요 좀 약간 강하게 붙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붙이고 한 6개월 정도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부가 깨끗이 안었어요 그래서 뭐, 뭐 속옷을 입거나 하면 은 전혀 띄지 않거든요. 그리고 이제 여드름 흉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건데 여러 번 압출을 하게 되고 가끔 거기에 뭐 결절이 생기기도 하고 낭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켈로이드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.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목선 쪽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. 근데 목선이 사실은 굉장히 눈에 잘 띄는 부분이잖아요. 우리가 여기에 뭐 머리카락이 있는 경우도 없고 남자분들 머리가 짧으니까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여드름 압출을 하실 때는 반드시 여드름 압출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상인 단계에서 압출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잦은 압출 이라든지 강한 압출을 할 경우에는 이 켈로이드 흉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너무 자주 그리고 좀 엄한 부분에는 압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뭐 이걸 다 떠나서 나는 어쨌든 캘로이드 흉터가 생겼어 그럼 어떠,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어,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켈로이드 주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실 켈로이드 흉터는 켈로이드 주사를 맞는 게 가장 좋고 근데 거기에는 이좀 강한 스테로이드 제가 들어 있는 건데 그게 조직들을 약간 좀 부드럽게 약간 부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규칙적으로 맞으면 사이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 켈로이드 흉터가 생긴 지꽤 오래되신 분들은 사이즈를 줄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생긴 지 얼마 안된 그런 켈로이드. 흉터 같은 경우는 주사를 맞으면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흉터가 어떤지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내가 이게 사실은 비대 흉터인지 아니면 켈로이드인지 잘 모르겠잖아요. 몰라도 진료를 받아보고 좀 약간 좀 빠르게 주사 처치를 하면 은 사이즈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약간 켈로이드에 의한 약간 뭐 어, 부작용 같은 것들 이제 가려움증 통증 같은 것도 줄일 수 있고 흉터의 사이즈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귀를 뚫고 나도 굉장히 크게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수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환부가 너무 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수술로 다시 절개를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술을 사실 해도 켈로이드가 심한 사람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 빠르게 또 주사 처치를 진행하면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켈로이드를 좀 다스리면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켈로이드 흉터는 굉장히 흔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좀 얘기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근데 막상 내가 환자가 됐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고통받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켈로이드 흉터를 좀 줄이는 방법 켈로이드 흉터를 좀 완화하는 방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던 거거든요 여러분도 내가 만약 이런 흉터가 있다고 라 하면 빠르게 병원을 가셔서 조치를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,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